안녕하세요.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린 백화장군 주현신당 지현입니다. 옷이 참 많으시네요. 샀어 이번에. 어. <웃음> 아, 아까 그, 입은 거랑 아, 이걸 진짜? 샀어. 내가 아, 그, 샀어. 그러네요, 진짜. 예쁘지 않아요? 어, 요즘 한복이 진짜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. 음, 그 가서 좀, 확 질렀어요. 어, 나파도 좀 비싸보이네. 그래 안 비싸. 아 그래요? <웃음>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비싸. 네, 한복이라 그런 막 비싼 거는 막. 90만원도 가고 100만원도 가거든. 맞아요. 맞아요. 그렇 20만원 됐어. 아 진짜? <웃음> <웃음> 가격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? <웃음> 알겠습니다. 선생님 그 손님 중에 이렇게 음. 오면은 어, 네. 이 사람 뭔가 신기가 있나? 뭔가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지는 손님들이 있으세요? 있죠. 어, 어떤 걸좀 보고 느끼는 거예요? 그 어떤 거? 몰라. 그냥 흔들면 너 뭔가 흔들면 아. 그 집에서 춤을 추는 이 무당이 보일 때가 있고, 음. 이렇게 춤을 추는 무당이 보일 때가 있고,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보일 때가 있고, 그냥 뭐 그때그때 다른 것같뭐 어떤 사람이다라고, 진짜 이, 처음에 신을 받고, 그 신엄마가 엄마, 이제 점을 보라고 할때 어떻게 봐야 했는데, 사람의 옷 입은 걸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. 어. 그리고 점을 보라 그랬는데, 음. 다 달라요. 정말 형, 행색이 초라한 데도 그렇고 정말 뭐다 달라서. 그냥 기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음. 이런 아이템을 한번 가져봤어요. 음. 연예인들 그 무당의 팔자가 연예인들이랑 비슷하다고 하잖아요. 음. 그래서 연예인들 과연 신기 있는 연예인들이 좀 있을까 해서 한번 3명 정도만 좀 뽑아주세요. 연예인들 중에. 신기 있는 연예인? 어, 선생님이 그냥 TV에 보셨을 때어저 사람 약간 하... 그간 그런 기운이 좀 있는데 그, 그럼 내가 보는 프로 중에서 찾아야겠네 뭐 그래도 되고 뭐 선생님 그냥 아... 머릿속에 좀 생각 한번 하시고 뭐한 아... 3명 정도만 아... 뽑아주세요 어떤 것 때문에 좀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지는지 그 예전에 곡성 영화 알죠? 곡성. 네네네. 곡성에서 여자 배우 있잖아요. 천. 우희 천우희. 오. 천우희. 의외다, 천우희 씨. 응, 어떤 나는... 좀 그런게. 어어떻다 어... 그냥 나는 그때 그 천우희 씨를 봤을 때, 네. 어막 힘들렸다 소리가, 막난 혼자 나왔어. 아 진짜? 응응. 응. 응. 응. 신 들렸다. 그, 신 들렸다는 게 표정이나 뭐 눈빛이나. 눈빛이죠, 눈빛. 눈빛이라든지 어, 네. 그 역할을 해내는데 그게 너무 일치감이라든지, 어. 뭐 똘끼가 보인다든지 뭐 그런 건데, 어. 소름 돋는다고 볼까? 어, 진짜. 아, 얘 진짜 대박이다. 와, 얘는 정말로 어마무시하다.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어. 근데 그 신, 우리나라 거의 70%가 신가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, 맞습니다. 근데 거기서 해먹냐 안 해먹냐인데 네네. 해먹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오 신을 받아도잘할수 있을 것, 영이 깨끗하고 뭔가 맑고 그리고 뭔가 이, 이 기운이 좀 세고 어, 그런 사람들 천우희 씨 평소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그런데 선생님 곡성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걸 딱 생각하니까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. 또그여그 어, <웃음> 그 여자가 매우 신을 받을 만한 법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음. 그런 어 바른 무당이 될것 같은 사람 음, 그런 기운이 좀느껴지나 음, 그런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런 사람 그냥. 하고 있고. 네. 이수근 어, 이수근 씨? 이수근 이수근 사람 이수근이랑 데프콘 이 아, 세트바리로 묶어줘요 이수근하고 데프콘 이 사람들 잘 맞춰 뭘 뭔가 잘 맞... 촉이, 좋, 촉이 좋은 좋아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을 겁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자가 실리는 것처럼 동자선녀가 실리는 것처럼 잘 꿰뚫러 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측에 나도 모르게 네. 이렇게 흥얼거렸는데 맞아떨어지는 게 많이 맞는 사람 그게 이수근하고 어, 어. 데프콘. 이수근 씨그물어보살하잖아요 <웃음> 네, <웃음> 그 <웃음> 네, 네. 그 물어보살을 봐도 그 사람이 어그 정보를 듣고 하시는 걸거 아니야, 그쵸그 안에서도 네, 네, 네, 네. 물어보살 방송이기 때문에 네, 네, 네. 이, 이 섭외를 할거 아니야. 근데 네, 네. 뭔가 감지되는 게 보이고, 그리고 나는 솔로에 나오는 데프콘 같은 경우에도 네, 네, 네. 얘가 엄청 초기 어마무시해요. 이 친구가. 아 진짜로. 어, 거기 이희경도 나오잖아. 마, 맞아요. 어, 그 거기가 완전히 무당판 같아요. 아 이희경 씨도 약간. 이경 그... 씨도 그렇고 대프콘도 그렇고. 어... 근데 이희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귀신 같은 느낌이 있고 이제 이 대프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는 이 장난하는 동자 느낌이 더 강한 거지. 아 그렇구나. 그러니까 이희경 씨는 어른 귀신이면 네네. 이 대프콘은 어린아이 귀신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. 어... 그거 아세요? 이수근씨 어머니인가 누가 무당이에요? 음... 어, 뭔가 좀 그런 기운이 이렇게 음... 내려오는 아,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수근씨인가 아무튼 할머니인가? 뭐, 엄마인가? 뭐, 무당일거예요 제가 음... 알기로는 음... 뭔가 그런 기운도 무당의그 기운도 있나 보네 아, 있죠 어... 뭐 있, 있죠 있겠죠 음. 어, 보통 그런 무속인 그, 무당 집안은 그런 바로, 바로 안 내려오고 그 하나 건너뛰어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. 어. 이건 제가 그걸 들... 모르겠어요, 저도. 아. 근데 저희 집도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저위에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중간 세대는 네네. 다 거부를 했어요. 다안 한다. 아. 할머니가 이제 시키려고도 해봤고 음. 또앓고 있는데 다안 했고 이제 그 밑으로 와서 더 세진 거지. 아 진짜. 음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음. 마지막. 네, 마지막 한 번만 더 봐. 조여정? 어, 조여정 씨. 조여정. 배우 조여정 음, 조여정. 오. 음, 조여정. 어, 어떤 좀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지신 거예요? 어 조여정 씨가 아마 앞뒤가 다를 거예요. 아 그래요? <웃음> 아마 이 앞뒤가 다른데 아마 이게 감을 탓으로 음. 이게 좀 포악한 조여정도 있고 또, 음. 또 순수한 조여정도 있고. 또 섹시한 조여정도 있고 욕심 많은 조여정도 있고 음. 조금 정말 그신기운 신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다중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네 다중 인격성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오 조여정 씨가 음, 그렇게 보이요 조여정 씨가. 음. 그래. 근데 그런 뭔가 신의 기운은 뭔가 자기 연 연예인 활동에 좀 도움이 될까요? 매우 도움이 된다고 봐, 저는 보거든요. 음. 매우 도움이 된다. 왜냐면 그것 근데 있지 그게 있지. 근데 신기 만약에 내가 연예인이라면 그 부모가 좀잘 닦아야겠지. 그래야 나쁜 귀신이 안타니까 근데 그렇게 타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신기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다 도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야 손님이 많거든 그래야 손님이 많고 서 화개살, 도화살 네네. 이 가정주부로 살기엔 어려운 살들이거든 네네. 도화도 화개도 근데 음. 이런 것들을 끌고 있어야 인기도 없고 또 명성도 없고 또 사람 손님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도움이 있다고 봐요 진짜 연예인 그 연예인과 무당의 사주는 뭐한끗 차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게 진짜 안건가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시길 저저저 저, 저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그 무당이 저한테 연예인하고 화류계하고 이제 무당하고 종이 한장 차인데 네. 음, 너는 그한 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게 강하다는 얘기를 가대 음. 그래서. 정말로 그게 있는 것 같다 똑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. 화려한 삶 화려함에 미쳐있는 삶이 어. 무당들도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점점점점 관종이 돼가고 중독이 돼간단 말이에요 이걸 끊기가 어렵지 아 그래요? 맞잖아요 어. 아 어. 맛을 못 봤으면 모를까 이게 끊기가 어렵거든 어. 그리고 손쉽잖아 내가 나를 표현하기가 음. 음, 그렇기 때문에 이 끼는 사실상 어쩔 수가 없다 음. 음. 네, 알겠습니다 네. 선생님은 연예인 만약에 하셨으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? 내가 연예인 일을 못 하지 어떻게 아니 뭐 가수도 있고 뭐뭐 뭐뭐 있잖아요 뭐 내가 연예인을 했으면 음... 글쎄 난 개그맨 하고 있지 않았을까? <웃음> <웃음>